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홍나영의 오늘은 반대편으로 저희 둘이 나왔는데요. 맞아요. 저희가, 저희가 구독들을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다시 왔어요. 이번에는 전의 편으로 수정이와 을곡을 한번 플레보도록 하겠습니다. 봐볼까요. 뭐 저희가 한번 서, 정은지 서윤국의 울포유 를 아, 불러보도록 할건데요 잔소리를 불러보도록 할건데요 아 좋아요 시작! <웃음> 아 그러면 그만 해볼게요 네. 안녕하세요 이수정의 인터넷 강의 아니, 오늘은 아, 표파하는 아, 아, 법에 대해서 아.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또 키포인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아. 말씀드릴테니까 한번 아.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일단 관객분이 오실 거 아니에요? 그러면은 어머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? 네 질문, 아니 대답이 오실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아우! 아, 이 형은 두메요 라고 하면은 어, 이 형은 두메 맞으시죠? 그러면 이렇게 두 장을 이렇게 여기요 여기요 라고 하고 주시고 이제 즐거운 컬러 네 진행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가장 예쁜 사람만 들할수 있다는 이 팜플렛 프기네 배우들의 얼굴이 담긴 팜플렛을 3,000원에 <웃음> 아 저기요중요한녕하세요안녕요안녕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나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세요안녕하요 네, 안녕하세요. 안녕비의요안 TV 그리고 요안녕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박범TV의 박범입니다! 구독, 좋아요꼭부탁드리고요 네, 안녕하세요. 세요안녕하요안녕하요안녕요안녕 <웃음> 타시러 가야지